아이고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큰일이구만 그래야죠 할아버지! 어디 아퍼? 아유 그냥 몸이 좀안 좋아서 이죽 같은 거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 같은데 죽 먹고 싶어? 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죽으로다가 좀 기가 막히게 해줄게 아이고 또 우리 빵이가 죽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지어 금방 해볼게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빵이야! 어? 혹여나 롯 같은 죽 하면 너 롯된다 맛있는 걸로 해줄게 할아버지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군소래기들 박살내러 왔습니다. 아, 리졌어. 자, 그래서 오늘은 뜰채를 들고 여기 석축으로 왔는데,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유보치 어, 카키색 내가 좋아하는, 여기 버릴게. 자, 일단, 항상, 뭐야, 리발? 어, 깨다시꼭 개래끼구나. 뒤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건져볼게요. 씨알이 크다. 자, 냄새 맡아. 아, 씨, 개피린내가 꺼져. 어, 뭐야, 리발. 여기 위에 뚜껑만 또 있네. 야, 이게깨다시꼭 개가 왜 이렇게 지 야이 리발 뭐야 이거 새인데? 아이고 야 여러분 오늘 이상한게 죽은 것들이 많네 아이고 저기 새가 우또 있네 어이구 어이구 여러분 저건 너무 보기 좀 그래요 야 여기 있는 군소는 잡아도 못 먹겠는데 다른 데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오랜만에 군소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다 뒤졌어 이개를기다라자 여러분 군소는 날이 얻어지면 여히 해초 있죠 해초를 이렇게 론나 차먹고 있습니다. 제, 죄송해요. 군쇼야. 군쇼야, 어디니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이렇게 잡으려면 군소가 없어요. 야, 진짜 군소 없네. 아,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군소주고 론나 차고 계시는데 그거 드셔야 아주 건강해지시는데? 잠시만요. 저기 뭐 있는데? 개인가? 처음 보는 개데 잡았다. 어? 얘, 얘 다리가 왜 없냐? 아, 리발 뿔물 맞이긴데근데 다리 내가 이거 한거 아니냐? 너 원래 다리 총4 개밖에 없던 거야. 그지 버릴게. 탈피 잘해. 어차피 다시 잘하잖아. 죄책감 들뻔했네. 군쇼야. 추워서 안 나오니? 야, 이거 보세요. 거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 오늘 바다 상태가 이쪽이 좋지 않나 봐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군소였으면 좋겠다. 버려. 오오 오, 리발 개더러온다개더러온다 절지 말자 오 뭐야 이게 엄청 많네 여기 이거 지금 완전 비상인데 이거 리발 가죽창화 신고 다른 집으로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는 이거 보시면은 절대 한 퇴리발 이동 자 여러분 가죽창화 신고 원래 해루질 하는것으로 왔는데 물이 많이 빠져있고 여기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세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이군쇼레기들싹다 댐져서 성개레기야 펀치 어이구야 벌써 여기 여러분 해산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해산밭이에요 해산밭 자 그리고 여기 베드라치레기 있습니다 어유 어이구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귀여운 릭게야 저번에 큰거 만났었죠? 그냥 잡아봤어요. 버릴게요. 꺼져. 야야야 야, 야, 나가 나가. 어 조심히 가. 오늘 아, 이런 거 말고 제일 쓰잘데기 없는 군소만 찾으면 돼. 야 오늘 물개 많다. 미쳤다. 보세요 여러분. 오오오개삽달판했어요 군소가 돌 밑에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돌 위에서 놀고 있는 군소 이렇게 먼저 찾을게요. 없으면 돌디비게요 자, 뭐 여기 성개레끼고 여기 로둥레끼 틴틴 약간 리치가 잘 개소리야. 여기 해삼 도있고 여기 쓰레기고 있어떤 리발레끼니? 일로 와. 쓰레기 잡았다. 최근 잡은 것 중에 가장 뿌듯합니다, 리발. 이 버린 데끼 리치레끼? 자, 여러분 지금 군소 찾다가 소라 개레끼가 다른 소라 개레끼를 지금 끌고 간 장면이 볼수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일로 와. 야친구인 저게 돈이냐? 얼마 있어?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덴데? 리발레끼가. 다른 말로는 왜 가져가냐면 얘네 집이 탐나가지고. 얘를 끄집어대고 자기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기는데 옆에 전복인가 리발 잠시만요. 아디진거 리발 손 괜히 넣네 버려. 야,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야야 붙지마 버려. 자, 여러분 여기는 완전 지금 다 미역으로 덮여가지고 여긴 진짜 미끄러워 서 항상 이런데 오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데 그냥 잘못 디디면 바로 싹 미끄러져가지고 채널 삭제 인생 삭제 러머니 대성 통고 그 와중에 군수 안 보여서 컨텐츠 삭제. 여러분 저기 군수 이렇게 한 마리 혼자 지금 머리 쭉 펴놓고 지금 스트립쇼하는 거 보이시죠? 아 얘는 너무 작은데? 아 크기가 너무 심하다. 이거 보세요. 헤헤 이건 아니지 굴러 떨어져 버려. 조금만 더큰 놈, 저긴내 리발. 여러분, 바로 찾았습니다. 이리 와봐. 그러면, 요 정도도 솔직히, 론나 작긴 한데, 두개 한두 마리 넣을 건 괜찮아요, 기 야, 야, 야, 야, 들어와. 발로, 사스킹 레기 아, 한 마리, 바로 들고 다니면서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요만한 거한 다섯 마리 넣어도 괜찮은데. 콘초렉기들이 스물스물 이제 활동할 때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한번 쑥, 이렇게 한번 쑥, 들러보면은, 물개 렉기만 있네. 와 이쪽은 말똥성게 밭이네 야여기 그냥 수십 마리 있다 리발하 여러분 성게는 지금 잡아서 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절대 잡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죽여봤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색깔 저거 군소인데 와아 약간 그거보다 더 작다 여러분 이렇게 소 큐트한 레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실동실 거죠 지금 잡으려는 게 최소 2마다 사이즈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을 싹 한번 둘러본 걸과 지금 육지에 올라와 있는 군소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다 들춰버리는 노가다 작업할게요 리발 열어 없어 들어 업내리 열어 어 뭐야 노래미리 꺼져 이색이야 열어 없어 콘텐츠 라떼서 자 여러분 전복 있습니다 전복 보이시죠? 근데 크기가 전복은 7cm 정도 돼야 딸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3,4cm 정도밖에 안 되는 전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따도 못 잡아가요 그냥 체력 낭비 그건 잠깐만 밟을게 구라야 이런 방파제 밑에 은원패하고 있는 렉키들도 있거든요 싹 들어가서 보면은 어, 없다, 리발. 큰일이네. 그렇게 한터판 계속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뒤집었다 나레이션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육성이었어요. 제가 뭐 그래서 지금 계속 뒤벼받아 없길래 이 컨텐츠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뭘로 바꿔되느면 할아버지가 군소죽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러액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러액질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생물 중에 군소 다음에 러액질 맞는 게 뭐였어요? 오늘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바로 해삼의 룬소죽. 해삼 바로 잡자. 해삼 보이는 거싹다사슬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해삼... 레키. 일로와 일로 우리 할아버지가 저액실를좀 드시고 싶으시대이 래키야 자 여러분 해산래키 한 마리 뭐 들고 있니 버려 오케이 물총 안 쏘니 너는 버려 얘 리발 망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튕겨나와 이거 보세요 어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서 뭐야 여러분 진짜 운 좋게 뒤집어진 거 옆에 바로 또 해삼이네 리발 <웃음>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에 쓴거 죽고 해삼 버려버려 와 옆에 또 있다 여러분 여기 미쳤는데? 진짜 말이 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 한 마리 있고 바로 옆에 또한 마리 있고 여기 또한 마리 있고 여기 또한 마리 있고 이렇게 꺼내면 네 마리 우와 이게 뭐야 1타 4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네발쓴거 죽고 돈을 놓나 인들다 리발 근데 그 와중에 블랙 해삼 봤다 우와 <웃음> 여러분 이거는 색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굉장히 뭐 좋다고 하는데 일단 차 챙길게요 근데 여러분 얘 너무 작다 버릴게요 더 얇다. 저 너무 얇은데 내 거랑 비슷. 어 개소리야. 야 얘도 작다. 오케이 그나마 얘좀 총총해요. 그리고 이거 돌 드면 또한네 마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운 좋았다, 나. 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한 큐에 여섯 마리, 여덟 마리 뽑아버리는데? 근데 팔이 뒤질 것 같아. 야자수 엉거 보이시죠? 리바. 더 클래켓 찾아볼게요. 야,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해삼도 많은데, 돌 들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돌한번 들어볼게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미안. 없어요. 그냥 겉에 있는 거 잡을게요. 이돌 밑에는 천퍼 있어요, 천퍼. 우쨔. 노래미래깨한 마리 있고, 아무것도 없어, 리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쪽에 나는 대물 해삼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있다. 저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성게래께가좀 걸치게 거 해서 조금 치워버릴게요. 치우자. 야, 이거 컨트롤 힘들겠는데? 야, 야, 야, 빠지마, 빠지마. 우와, 진짜 손 마비온다. 오케이, 들어왔어, 이래기! <웃음> 손안 움직여, 리빠 <웃음>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또 나는 대무리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야! 두두 등장. 야 론나 클래기입니다 론나 클래기 이야. 오야얘야 얘는 진짜 딱내 것만 하드 개소리야. 여러분 얘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 싫어죠. 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b o u 야, 빵빵 해서 미디에 리발. 야 근데 너 언제까지 품어 계속 품을 거야? 어 끝났구나 잠수레기야. 버려. 오케이 또한 마리 나왔다. 일로 와 이래기야. 너도 뽑니? 너도 물 뽑니? 안 뽑네? 여기다 바로 버릴게. 자 여러분 론나 큰거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 아참 그러고 여러분 군소는 좀더 이상 한 마리는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집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기좀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론나큰 해삼렛기 어딨니? 꼭 이렇게 큰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리발렛기 말하자마자 찾았 아, 여러분. 사이즈 아주 길고 굵직하고 아주 괜찮은 렛기 바로 쏙 들어가. 아, 그리고 위에도 지금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좀 너무하다. 그죠? 잠수. 커서 보자. 자, 여러분 방금 잡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한번 잡아볼게요. 아, 이렇게 어딨냐. 아, 두두등장 아주 저기 저요요한리발렛게저돌 사이에 지금 약간 돌기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손끝에 거기 숨어 있었니? 크기가 짐작이 안 되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자꾸 가게 만족이 안 되네 리발 일단 꼬린 야야야 이거보다 좀더큰거 나오면 바로 집어갈게요 진짜로 저도 가고 싶어요 집에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자식갈 대물렛이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쟤 진짜 크다 이야 제일 크다 제일 크다 굵기 보세요 굵기 와 여러분 이 굵기는 리발렛게너 지금 어디다가 리블 펀치레야자 여기에 다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군수 한 마리 해삼 열마리는 집에 있는 군수 한 마리 에서 지금 바로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너네 나 뒤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해산물 중에 타클래스점액질이가질애기들을 전부 다 잡아왔습니다 다 해삼 열마리에 군수 한 마리인데 아 잠깐만요 여러 여기 군수 이렇게 한 마리 더 있지 자 여러분 이 군수는 뭐냐면요 저번에 인터넷에서 주문해 놨던 군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좀 크죠 여기 배만 살짝 딱 갈라가지고 한번 삶아주면 끝뭐 다시너? 이렇게 이거 사진. 어, 잘 나왔다 리발레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래기들을 지금 싹다 손질해 줄게요 뒤지러 가자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만 리나레 낼게. 야 버려 드랍 더 해삼 원투 드레이 자 그리고 바로 워터야 도마 드랍 더 해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해삼 롱구멍이고요 여기가, 라, 아, 여기가 롱구멍이다 리발 얼굴이랑 롱구멍이랑 똑같이 생겼네 여기 롱구멍을 라삭하면은 분명히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살할 겁니다 아주 스무삭게 라삭 레기야자 그리고 반대편도 라삭 오케이 자, 그럼 는쫙 밀어낼게요. 쫙 밀어내면 해삼의 내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다 내장 똥이고. 어디 있어? 여기요.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 자, 여러분 요 달랑달랑거리는 게 바로 고노하다라고 하는 해삼에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귀한 음식입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걸 싫어해 가지고 다 버리는데 내일 할아버지가 죽을 먹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바로 같이 잠시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 다 모래 같은데 리발고노하다안 넣을게요. 버려. 야야야 조용 야, 야, 해라! 새로 입양한 베프에요 비티비라고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될느낌는 바로 라삭 사브라이 라삭 호로둥자 이렇게 조각날 띠는 여기다 버려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머지 9마리도 싹다 그냥 손질해버리면 내가 이게 뭐슨개리노가다 해삼펀치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고노하답니다 이거 이거는 리발 그냥 해삼 그모래펀치 랄끼야 자 그래서 요거를 빼서 먹을게요 이야. 이거 아주 고노하다. 제대로 나왔다. 이렇게 지대로 나오면 어사 펀치 집버려 여기는 고노하다. 여기는 레삼. 저 오늘 카메라맨님이 손질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해, 훌륭해. 라삭. <웃음> <웃음> 임팩트 주는 거 보소. 뭐, 잘했다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약간 통통한 애들이 고노하다했거든요 보세요 쫙어 뭐야 아 얘는 고노하다가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바다의 산삼이 해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뽑아버려. 여러분 이렇게 해삼이랑 고능하다 요 정도 나오는데 고능하다는 그냥 요대로 두고 들었다 해삼 레기들. 자이 안에 모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었을 때강내이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버터야 조서 조서 조자 여러분 이렇게 해삼을 다시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례? 군소 차례. 여러분 사실 군소 손질은 뭐말안 해도 이제 아시죠? 배 부분을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배 부분을 과감하게 뒤집으면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냥 바로 버터야 하고 잡아서 뜯어버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새입니다. 독 쌤. 자, 독샘 똑 따면은 여기서 보라빛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라빛 나왔는데, 와, 터야다 조자, 다 조자, 다 조자. 여러분 이렇게 구슬 다 조졌으면 드랍다 해산밥. 자, 그래서 요리개들을 지금 바로 요리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잠시만 가서 보고 올게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나가 이래 이기야 나가 나가 내 아, 아. 네, 이래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들 바로 여기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론나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묶는 척 하면서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고노아다도 바로 올려줄게요 들어 들어가 이래 이기야 엉덩이로 당아버려자 여러분 내 할아버지 께면 바로 죽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죽 만들어서 드릴게요 나방마방자 여러분 이렇게 서 꽝꽝 얼려진 애기들을 지금 바로 열어버려 일로와 이래 애기 이거 뭐야 리바이 떼버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꽝꽝 얼려있죠 자이게 꽝꽝 얼려져 있는 거는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에보 달려버려 드랍터 전매질 자그럼아차차 자, 자, 잠깐만 잠깐만 다시 열어 이거 중요한 걸 여러 분 빼먹은 분이요 땅 아, 고노하다입니다 바로 에보 이건 안돼그을 시작해 줘 여기다가 해동 자 그리고 죽으려면요 쌀을 미리 한 시간 정도 불려줘야 되는데 쌀이 거의 없는데 리바 정이 감쑥뺀다야 카메라맨 너 멋쟁이야 야상마이 찍지 마내나 나 찍으라고 나쌀 요정도 넣고 부어버려 자르을 이렇게 두고 한 시간 정도만 불려줄게요 근데 저는 불려주는 동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걸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산책촌 갔다 올게요 가자 가자 가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조심히 가어 자, 여러분, 이렇게, 쌀라도 전부 다 불려졌고, 제렇게 군소랑 해삼도 다 된, 이거 뭐야, 리발? 옛날에 사도스께서 얼려뒀던 건데, 요 안에도 지금 내장이랑 있어서 배를 째야 되거든요? 라상, 라상, 라상. 이 안에 지금 내장들이 있습니다. 다 빼, 다 빼, 다. 안에 속을 전부 다 빼버리면 저 멀리 펀치. 그리고 여기 있는 애기들 있죠? 오우, 쉣, fuck! 와, 여러분, 이거는 보기만 해도 롯나? 락말락말 락말 거리네. 오, 이게 지금 여러분, 잡아놨던 군소를 해동시킨 건데, 아! Fuck.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씻은 군소와 해삼을 버려버리고 자 냄비 있지 파이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죄송지게 터져버려서 해삼 롯나 한가운데 네마리 있어 그냥 다 잡아 군소 한 마리 다 잡아 얼려있던 군소 그냥 롯나 재탕에 바로 입장 자기가 이래 이끼들아 절절절절절오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5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5분 뒤에 봐요 라탕 라탕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끓이는 동안 할아버지한테 거의 다 돼간다고 말씀드리려 고요아 할아버지 그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웃음>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천천히 해요. 안 해도 돼, 이 리발 레기 자, 이렇게 팔팔. 어 리발 거품 뭐야? 개력 같네. 근데 괜찮아요. 제가 먹은 게 할아버지가 먹은 거니까 결국 나자. 아픈 열. 턴 오프. 여러분, 물이 새까만데요? 이게 맞아요? 다시 여기에다가 한번 붓고, 그리고 아주 찬물을 바로 또 틀어줍니다. 워터야! 나무 쫙 식혀줄게요. 자, 그럼 보시면 해삼은 쪼이거나 열을 가하면 동글동글하게 말리고요. 군소는 론나 미니 군소가 된대, 리바 원래 한 이만 했는데. 그리고 이건 전부 다버려버리고 자, 요큰 군소 를기 있죠. 자, 요거는 도마. 이래기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어, 안잘리네 3등분만 할게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롯나 큰거 먹어야 되거든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코르도, 어, 잠시만요. 왜 보라색이 묻어, 나오니? 네? 펀치 얘기들아! 여러분 이제 죽을 만들 건데 다가 불려둔 쌀 있죠. 자요거를 나가리 열어 여기에 싹싹 넣고 자 물을 부어줘요. 근데 물 양은 기존 쌀 양의 다섯 배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쌀을 물 넣기 전에 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요리끼가 있잖아 요. 여러분 전복죽 할 때도 전복의 내장을 밥에 터트려 가지고 미리 버무려 둔 다음에 물을 끓이거든요. 자, 이거는 전맥칠죽이니깐요요거 똑같습니다. 버릴게요. 쌀이랑 버무려 줄게요. 조자 조자 조자 조자 이게 그 생각보다 안 버무려지네. 파치 파치 파치 파자 이제 물을 부어 줄게요. 부어서야 다다 부어버려. 죽 올려버려. 그리고 파. 안할 건데요. <웃음> 저 지겨운데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카메라맨이 안 지겨워요. 아! <웃음>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강한 불로 하다가 나중에 점차점차 이제 줄여가면 돼요. 일단 강한 불로 할게요. 블랑카 봐그 줄였는데 그거 왜 찍고 있어 리바렇게 몰래할라 했는데 <웃음> 확 그냥 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거품이 올라오면 필살기를 넣어야 됩니다 멸치액젓 진짜 소량만 언언언언어 버려 그리고 이죽기 수시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밑에 들러붙어가지고 누룽지 될수 있기 때문에 롱 마시겠는데 누룽지 자 그리고 녹음도 살짝살짝살짝 조자조자 자 그리고 끓을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립녹하다 5분 정도 끓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쌀알이 좀 커졌죠 자 이때 빰빰빠빠� <웃음> 자 이제 익을때까지 계속 섞어주면 되는거예요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롯같은 <웃음> 아, 매색이 안가는데? 와 계란대다 와 냄새 맡고 이렇게 토하는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 이런거 나올거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분열리발 마, 마, 마, 마, 맛있게 먹어야죠 할아버지가 난데리발자 여러분 이렇게 롯나게 롯 같은 러백츠들이 완성했는데 퍼서 옮겨줄게요 어 여기 군소리기 보이시죠 여러분 롯나게 없다 버릴게요 이야 개로 같다 이거 여기 위에 군소리기다 넣어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리기 완성이 됐는데 바로 할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따라와 할아버지 죽 드세요 제가 아주 롯나게 맛있는 죽 가져왔거든요 아이 뭐 이런 개로 같은 걸 가져왔어 아이고 착하고 안 착한 놈 아이고 고마워. 진짜로 됐구나 내가 근데 <웃음> 방이 야이라다 나은 거 같아 가져가 가져가 <웃음> 네 누구니 리발레키야 <웃음> 왜 이렇게 이거 달라 그래 임마 왜 낑낑거려 이거 보고 <웃음> 왜내방이야 임마 아이고 우리 손자 리발레키가 해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자 먼저 그냥 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이야 그래 잘 먹을게 초배름 으음 아답네. 음이 아주 가득 아,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밥 정도는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기요 해삼 레기들 한번 먹어볼게요. 해삼 은번저어대도 뭐 먹어봤는데 맛이뭐 나쁘지 않아. 자, 바로 볼어요 처음에는 뭐가? 12, 23, 가 나네? 모래가 집3 24, 23, 2 빵이 대갈끼 어디있니? 음, 그래도 모래가 다 넘어갈까 맛은 뭐 괜찮아요. 아, 아.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 바다 내음이 있는데 거기에 해삼이 들어가니까 좀더 바다 내음과 모래랑 같이 집이 맛있네.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모래로 놀아보는 그런 느낌. 입으로 해수욕장에서 놀아보셨어요? 근데 뭐 토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 보라색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독인데리바 파이게네기야 어디가네 왜 보라색이데리바레기야 자 그럼 여러분 직접 잡아온 요 아기 군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군소구만 여러분들 아주 기다리셨어요 그 60몇칠동안 노래를 부른 그 구독자분 보고계시죠 이거 안보시면 저 유튜브 접습니다 <웃음> 진짜 개떨린다 아 진짜 개떨 여러분 할아버지 보고 진짜 개떨리거든요 초바랩 음 무슨 뭐 생각 먹을만한데 여러분 아니 진짜 이게 여러분 오 개의외인데 아 할아버지 에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의외해요 지금 군소 맛이 안 나요 군소의 특유 의 향이 지금 전부 다목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긴 것 빼고는 그냥 밥알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지금 생각보다 놀래가지고 구역질 예약하고 있었는데 삼켰습니다 오 내가 이렇게 군소를 진짜 깔끔하게 삼키다니 와 여러분 이 기세에 이어서 이 군소 있죠 이거 바로 그냥 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름 Eh! Oh, a r o u e Eh? Eh? Eh? Eh? Eh? Eh? Eh? Oh! 어.. 헌터팡! 개! 개! 개! 개! 개! 개 헌터팡! 슬웩! 여러분 이거 먹다 진짜 그냥 리질뻔 했습니다. 여러분 그아의 군소를 먹었을 때는 맛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쫀득쫀득한 죽여있는 그냥 요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큰 그 놈은 그냥 입에 와그작 하는 순간 군소향이 라그작 리발력이네. 그방이어디니이개 이렇게 죽이러 가요. 빵야! 여러분 근데 아직 못 먹어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귀하귀 귀하다는 고노하다. 자 여러분 제가 해산내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한번 먹어봐야겠어. 바로 먹어볼게요. m 메 i s 음 진짜 오, 너무 맛있고 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요 이거는 바다의 내음도 거의 안 나고 약간 고소한 게 훨씬 더 풍미를 자극시키는 그런 맛이에요 되게 고소한 맛이 우와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아무리 군수를먹어 토했어도 여러분 저는 항상 두 번은 먹어봅니다 이 개래기야 아주 개로 같은 말을 했어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가리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작아서 혹시 삼킬 수도 있어요 바로 초메름존 <웃음> 떨려 미래 아무 미 아무, 수 하, 하수미에 아무 장애로. 아하하래 어디서 처음 꼬이 써야 될 다시 안 먹, 다시 안 먹을 허터파 내기 차 들어가. 허터파 대대기 어디니? 어디서 처음 고있니 아 근데 여러분이 영상 해설찍기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그릇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어 빵이 왔구나 예 할아버지 아 그+ 그릇이 뭐냐면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